안녕하세요, 지안 엄마입니다. 오늘 어젯밤 12시에 구매한 피셔프라이 바운서가 도착했습니다. 요즘 택배가 정말 빨리 도착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지안이가 오늘 태어난 지 30일 됐는데요. 조리하에서 태소에서 집에 산후도우미 이모님으로. 저녁때 지안이가 울면 신랑이랑 저랑 정말 힘든 날이 많았거든요 1시간 반만에 깨니까 없던 다크서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언니의 추천으로 이 바우서를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바로 구입하게 됐어요 높혀서 9kg까지 가능하고 세어서는 흔들 의자로 18kg까지 가능합니다 18kg까지 가능한데 어, 아이만 좋아한다면 꽤 오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립은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한이가 이 바운서를 좋아했으면. 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지안아, 안녕, 어때요? 어? 어때요? 봐봐, 엄마 봐봐. 재밌지?